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30대에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에 적극적인 모습도 줄고 이런 상대에게 시간과 노력을 쏟을지 말지 고민의 깊이도 생기죠. 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시기와 맞물려서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이는 먹었고 자신은 갖춰진 것이 없어 불안한 상황인데 갖춰진 것을 원하는 상대방이라면 부담스러워지기도 하죠. 또 예전에 경험한 연애 트라우마로 인해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든 연애든 자신의 경험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시야가 한정되는 건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별도 경험하면서 예전보다 연애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지고 설레임도 줄어든 것 같고 한 사람에게 물심양면 온 정성을 쏟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고 떠날 것 같은 사람이야. 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하고 또 이런 자신에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사람만 보고 좋아하던 때와 달리 현실을 고려하고 있는 나 자신이 수궁이 가기도 하면서 때로는 사람만 보던 예전의 순수함이 그립기도 합니다. 변해버린 나를 탓하기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방을 탓하기도 애매하죠. 그럼에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중요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성간의 조건이나 설레임에만 치중하기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고 나를 존중해줄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나를 그를 존중하던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단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모른다면 어떤 상대방이 나와 어울릴지도 헛갈리게 되죠. 스스로 예의범절과 자기관리를 중시 여긴다면 말을 예쁘게 하고 함께 운동하고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되 그렇게 되면 싸울 일도 적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도 생기는 거죠. 대부분 연인관계가 지속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친구한테 하는 것보다도 못한 말투와 행동으로 상처를 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애를 떠나서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사이에서는 말도 가려하게 되고 상대방의 말을 일단 경청하게 됩니다. 나를 존중해줄 사람, 사람으로서 존중해줄 사람, 그 상대방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인지 이성 간 설레임이 사라지고 서로를 하대하게 될때 매일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등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나를 그냥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만나려 하지 마세요. 나 또한 상대방을 그저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있는지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란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